8시 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을 자고 4시 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전주에서 인천을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러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미리 모바일 예매 발권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티켓을 뽑았습니다. 터미널인 걸어떻라고한 번을 안겠네남이1 7년이라1 7년 어? 17년 아... 안녕 얘들아 <웃음> 사랑해 <웃음> 자 그렇게 먹게 도착을 했습니다 큰건 아닌데 그래도 깨끗하고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시내를 나가기 전에 농조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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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이판 같은 경우는 일반 상점에서 밤 10시가 되면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지노를 가기 전에 장을 봐서 숙소에 갖다 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있을까? 한국산 감귤이네? 있 아, 한국산 이거. 감귤 <웃음> 어. 역시, 지방에 나라요. 한 3등급 되지? 이쪽에이쪽가 엄청 많이. 이쪽이이이이이 b a b 포 p 우와. 우와 한뼘이 되네. Can I get m o r e sauce? More sauce? Yeah. e o 아...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카지노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 돈 따면 집에 안 갑니다 한두달 동안 안 가고 회사도 그만둡니다 진짜로 7년이란 걸 내가 그만둔다 퇴직금도 안받는다 카지노 안에서는 그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숙소에 왔고요 친구들과 소소하게 맥주 한 잔을 먹고 자려고 합니다 거기 어, 깔때마다 거품이 나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 차입니다. 저희는 지금 구루토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고오면잘자 <목소리> 질문. Okay. No, no, no, thank you. you. 일단 그루토만 한 느낌상 강원도에 온것 물놀이 한 느낌이고요. 저희가 차 빌렸었던 상지렌트카 그 옆에 맛집이 있다길래 오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약간 스파이시 오이지만 약간 <웃음> 김치 하나 이거 1스 어. 어. 어. 아, 이스김이야응 이거 12. 아, 이거 12. 아, 봐 숙소로 아, 는데 오늘 이제 이거 사륜바이크 체험을 할수 있는 음. 곳을 가가지고 이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저는 해외여행 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빛이 새어져 나오잖아요 여행객들이 별로 없는 게 장점 국내에서 안 가봤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골에 온 느낌입니다. 를보여 뚜껑을 습니다이 <웃음> 못생겼냐? 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네, 봐봐. 맛있게 먹은거 나이스 지선이랑 네, 안녕하십니까 어. 엄마 지금 전주에 의심환자 생겼대 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바꿔서 끼라고 거기나 쓰고 다니라고 엄마랑 아빠랑 <웃음> 마스크 산거 진짜 지금 새로, 새로 까서 쓰라고 이틀에 한 번씩 진짜 매김지 <웃음> 네네네리 나가는데 네 Can I get yeah, some more hassles?